안녕하세요. 벼리다육 놀자에 오신 누치님들 아, 아, 환영하고 아,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바베큐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대동 380번지 백사스 바베큐 이상인 플레이트. 이렇게 메뉴가 2인, 3인, 4인. 추가 고기. 사이드 메뉴. 스페셜 메뉴. 드링크류. 이렇게 여러 종류의 메뉴판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게 들어가면 들어가고차걸리겠갈비가갈비가갈비아니에 돼지고기, 돼지고기, 가, 갈비, 갈비 갈비. 갈비 바베큐 행기 차요슬넣으시고그 다음에 피클 하나 넣으시고 버스터 소스를 듬뿍 넣어서, 핫 네, 아, 네. 뜨리라, 소스. 아니요, 음, 쓰리라차 소스. 쓰리라차 소스? 쓰리라차. 쓰리라차. 아, 쓰리라차 소스를 넣으면 네. 훨씬 네. 맛있대요. 네, 고기 뜯으면 되구요. 네, 요것도 소개를 음,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이거는 요거는 여기다 놔놓고, 네. 요거는 등갈비고요 등갈비. 목살. 목살. 바베큐 소스고요. 네. 이거는후브레인하고 와사비 네. 소스입니다. 네. 정말 맛있겠죠? 네. 아, 푸짐하고, 네. 너무 좋다. 아. 음료수까지. 네. 아, 네. 아, 고기는 네. 아, 그릴에다가 서서히 구웠어요. 아, 기름을 완전히 빠지는 담백한 고입니다 예, 건강. 아주 건강해요 아주 오, 건강한 고입니다 귀엽습니다. 귀엽니다 음. 음. 음. 음. 아주 맛있게 잘 드신답니다. 배크. 이제 게베이이 깔끔하게 멋지게 되어있는 주먹 정말 너무 깔끔하게 멋진 집이랍니다